맹사 해변 여기에 나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여름 취향을 즐겼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맹사 해변입니다. 맹사 해변 펴지는 않아요. 한 50m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휴식을 차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 이쪽은 사유지 인데 개방을 해줬나 봐요 아 이게 뭐흰 작은 조개 껍질 인가요? 저 저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자, 여기가 맹사 해녀길이고 해녀 섬길 초무이도. 자, 여기가 맹사 해변입니다. 아, 허여 튼거는 조개껍질이네. 조개껍질. 자, 맹사 해변에 넓이는 한 50m 정도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 모래는 조금 있어요. 그리고 타건보다 여기 조개 껍질이라 발을 다칠 것 같아. 맹사 해변입니다 여기가 맹사 해변. 사람들은 많이 찾았어요. 왔. 와서 진는게 맞답니다. 왔다는 소무이더에 있는 맹사 해변을 찾았습니다. 작지만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오늘은 소무이들을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여름 취향을 즐겼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 것이 있네요. 따스한 이야기. 명사해변은 사유지이지만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소무이도를 쭉트레킹할때 지나가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해변에 조개껍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해변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명사해변입니다. 명사해변. 크는 않아요. 한 50m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휴식을 차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오늘은 소무이도에 있는 두 개의 해변 중에 명사 해변을 먼저 찾았습니다. 명사 해변은 소무이도를 트레킹할 때 반드시 지나가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해변의 길이는 50m 남짓한 허너적한 곳입니다. 한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가족이 휴가를 보내고 김구 선생께서 시국강연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까지 지켜봐주셔서 고맙습니다.